I'm s h r r 어, 병원은 음. 학교가 뭐, 뭐, 뭐. 아, 저... 혼자 네. 학교가붙었어요뭐뭐뭐나는데 <웃음> 급식 <웃음> 급식도 <때> 뭐 나오는데? 여식는데급급식좀 많이 먹었나보는데급식때뭐 나오는데? 급식도 나오 나오는데? 나오는데? 급식도 도